오늘 폼롤러로 스트레칭을 쭉 해보실게요. 폼롤러로 척추랑 일직선으로 누운 상태로 그대로 누워서 호흡 먼저 해보시고요.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만세 앤 숄더 스트레치 그대로 밑으로 쭉앤 다시 앞으로 나란히 앤 위로 올려서 옆으로 밑으로 스트레치 서클두번더앤둘후앤 다시 한번더앤후앤 and, and,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어깨를 앞으로 쭉 천장 쪽으로 밀어주셨다가 앤 날개뼈를 폼롤러 쪽으로 감싼 싸 듯이 뒤로 다시 앞으로 앤 뒤로 앤 앞으로 프로트랙션 앤 뒤로 리트랙션 앤 다시 포 N 뒤로 쭉, N five, N b a 앞으로, N 뒤로, N s e 쭉, N 마지막 e i g 그렇죠? 그대로, N 위로 쭉 패트리스처럼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위아래로, N 어깨를 뒤집듯이 밑으로 손바닥 바닥으로 닿게 and 그대로 손바닥 하늘 보듯이 뒤집어주고 다시 인 n UP and 밑으로 i n t e r n a 위로 열어주고 and 뒤집어주고 and 열어주고 and 밑으로 and 위로 옳지 다시 쭉. AND 둘. 두번 더, two more, and, 밑으로, and, 위로, 마지막, 옳지, and, 위로. 그 상태, 그 상태로 위로 쭉, 닭날개처럼 팔꿈치 구부렸다가, and, 위로 쭉, and, 다시 구부리고, 이것도 여덟 번 하실게요. three, and, 팔꿈치 bend, and, four, and, bend, and, five, and, b a n d and, six, and, b a n d and, seven, and, b a n d and, 위로 쭉 리칭 했다가, and, eight. 그렇죠. 그 상태로 이번에는 팔꿈치, and, 팔이랑 같이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내린 상태에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한다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양팔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천사 날개처럼 옳지. 원이 그려지게 눈밭에서 하는 것처럼 손으로 팔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해주세요. 앤쭉앤 and and 위로도 업앤 옆으로 지나서 밑으로 앤 옆으로 지나서 위로 앤 다시 밑으로 앤, 위로 호흡 같이 하시면서 같이 움직이세요. 앤, 쭉, 그렇죠. 자, 이번에는 다리 운동도 같이 해보실 거예요. 손으로 바닥 지그시 눌러주시고 척추, 복근 같이 오른다리 먼저 들었다가 왔다가 밑으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고관절만 움직인다 생각하세요. 중심 잡으면서 오른다리 밑으로 들고 앤, 쭉, 앤, 들고 and 바닥까지 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몸통이 먼저 컨트롤 four and 반대 다리도 해볼게요 and who and 그렇죠 and two and 올리고 and three and 올리고 마지막 four 엠 올리고 그렇죠 손으로 지그시 잡아요 다시 오른쪽 네번더할 거예요 호흡하면서 엥 갈비뼈 엉덩이 바닥 계속 눌러주시고 폼롤러 위에서 중심 잡으세요 엠둘 반대 후엠둘투엔둘엔 쓰리 엔둘엔포올 잘하셨어요 그대로 한 다리씩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한숨 후자 손으로 바닥을 지지를 한 상태로 머리부터 하나하나씩 뜯어올리듯이 롤업 롤다운 4타임즈 들어갈게요. 내쉬면서 턱부터 땡기면서 손으로 짚고 일어난다 생각하시고 정면 받다가 천천히 내려오세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중심 잡으면서 w 투후 앤 정면 보고 내쉬면서 롤다운 두 번만 더앤셋앤 올라가서 숨 쉬고 앤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마지막 포앤후 손바닥 지그시 눌러주면서 그렇죠 롤다운 잘하셨어요? 머리가 폼롤러에 닿아져 있게 하시고 옆으로 천천히 굴러 내려오시고요 폼롤러 다리 밑으로 넣으시고요. 엉덩이 살짝 들어서 세크럼 뒤에 폼롤러를 대셔서 올려 놓을 거예요. 해서 앞에 장요근과 힙 스트레칭을 같이 하실 거예요. 허리로 폼롤러가 가지 않도록 골반 뒤에 폼롤러가 있도록 해 주세요. 손으로 폼롤러 잡아 주시고 한 다리 밑으로 쭉 오른 다리 피시고 음. 그대로 앞에 쫙힙 스트레칭 느껴지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한숨같이 후 해주세요. 후 그렇죠. 한번더 호흡. 후 가슴 갈비뼈 부드럽게 하시고 반대다리 왼다리 무릎 가슴으로 끌어안으셔서 더 스트레치 핀다리 다리가 길게 길어지시게 가슴, 갈비뼈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몸으로 홀드하시고요. 윗다리도 펴서 가능한 만큼만 스트레칭 해보실게요. 다리 피는게 힘드시다면 계속 구부리시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한숨, 흐, 윗다리, 아랫다리가 동시에 길게 늘어나게. 계속 호흡 편안하게 해주세요. 흐, 반대다리도 해볼게요. 자, 왼다리 밑으로 쭉 길게, 그렇죠. 가슴 앞으로 부드럽게 내리는 거, 흐, 그렇죠. 허리가 너무 전만 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서 호흡 계속, 흐. 골반 앞이랑 허벅지 앞이 길게 편안하게 늘어나게 오른다리 밴드 접어서 두 손으로 흐, 잡아 당기시고 골반이 안쪽으로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양쪽의 골반 레벨이 맞 폼롤 위에 안정감 있게 올려주세요. 계속 호흡하시면서 흐, 오른 다리도 한번 펴볼게요. 위로 흐, 밑에 다리 더 길게 동시에 두 다리가 다 길어지세요. 한숨 흐, 계속 한숨 편안하게 쉬시면서 흐, 그대로 무릎 구부리시고 다리 내려놓으시고요. 엉덩이 살짝 그렇죠! 들으셔서 이제 흉추로 스트레칭을 할거예요 굴려서 폼롤러가 자기 갈비뼈 뒤에 있도록 너무 허리쪽으로 가지 않도록 견갑 하각에 폼롤러가 올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자, 한숨 쉬시면서 호흡 흐 몸의 앞면이 다 열린다고 라 생각하세요 조금 더 엉덩이로 기어 내려가듯이 해서 견갑 있는 쪽으로 조금 올라가셔도 훨씬 시원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상체 컬업 8번, 흐, 앤, 폼롤러 롤링이 살짝 일어날 거예요 앤, 도와주듯이 일어나요. 앤, 2, 앤, 2, 3, 흐, 호흡이 동작을 도와주게 되세요. 앤, 2, 4, 흐, 몸통이 숨으신다 생각하세요. <웃음> 앤, 5, 흐, 앤, 일어날 때 턱부터 땡기는 거 잊지 마시고, and two more, n d seven, n 마지막, and eight, and 그대로 일어났다가 잘하셨어요. 폼롤러 뒤로 슬슬 밀어서 자기 목 있는데 어깨 위로 그렇죠. 목 빼게 하듯이 폼롤러. 목 뒤에 폼롤러 두시고 손으로 양 폼롤러를 잡아주시고요. 고개를 도리도리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슬로우 모션처럼 호흡하면서 흐, 앤, 흐, 앤, 흐, 앤, 편안하게 N 후에서목 뒤쪽과 후두골 뒷면 그 다음에 뒤통수 아랫면도 같이 롤링을 해주시면 훨씬 시원하세요. 조금 조금씩 폼롤러 위치로 옮기시면서 뒤, 뒤, 머리 뒤도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아요. 잠깐 쉬시면서 고개 도리도리 릴렉스 자 이제는 옆으로 돌아 천천히 일어나셔서 멀메이드로 옆면 그 다음에 등 뒷면 같이 스트레칭 해볼게요 앞바다리 또는 멀메이드 Z 포지션으로 해주시고요 자 한쪽 네번씩 레터럴 플렉션 들어갈게요 호흡하시고 양팔 피시고 그대로 폼으로 옆으로 굴리면서 레터럴 플렉션 네번 and 호흡 후투 a 그렇죠 and t 부드럽게 and, four, and 그대로 두손 폼롤러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대로 c 더 스트레칭 밀었다가 당기고 and 살짝 밀어주시고 and 슬슬슬 가져오시고 two more, and, three, and, two, and, four, and 그렇죠 반대쪽도 해볼게요. 다리 바꾸시고 폼롤로 위치 바꾸시고 편안한 다리 Z 또는 앞빠 다리 and, do, lateral, 후 a n 들이마시고 and, 들이 마시고. and do, 후 a n 옆면 갈비뼈 옆면이 아코디언처럼 쫘라라락 펼쳐지게 부채처럼 a n 무지개 그리듯이 그렇죠 그대로 컬오버, 두손 폼롤러 위로, 앤, 들 흐, 욕심 부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투, 앤, 어깨 긴장 푸시고, 앤, 쓰리, 그렇죠. 앤, 마지막, 앤, 포, 앤, 그렇죠. 자, 앞바다리 하시고 폼롤러를 앞으로 옮기셔서요, 두손 폼롤러 위에 그냥 가슴 닿게 하듯이 뒷면도 늘려줄게요. and 4 times, two and, and, 3, and, 마지막, and, 4, and,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 팔을 뒤로 해서 스트레칭 할게요. 등 들고 앉아서 폼롤러 위에 손 대시고요. 그 상태로 많이 안 가셔도 돼요. 갈수 있는 만큼만 뒤로 미서서 그렇죠. 복부로 일어나세요. 앤, 둘, 후 어깨에 너무 무리 가지 않을 정도로만 두 모, 앤, 후 앤, 살짝의 복부 컨트롤 필요하고요. 앤, 마지막, 포 앤, 그렇죠. 둘, 자 이제는 정강이 앞에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한 다리 구부려서 폼롤러 위에 무릎뼈 바로 밑에 정강이중간 있는 부분 스트레칭 한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롤링을 할 거예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충분히 호흡하시면서 뒷다리 펴져 있는 뒷다리로 앞뒤로 살짝 롤링을 해주는 걸 도와주시면 돼요. 호흡하면서 정강이 앞면, 정강의 살짝 바깥쪽 면도 같이 롤링 해주시면서 굴려주세요. 반대다리 정강에 올려놓으시고 무릎뼈 위까지 올라가지 않게 유의하시고요. 10타임스 앞뒤로 왔다 갔다 롤링 하듯이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조금 더 자극을 받고 싶으시면 체중을 조금 더 폼롤러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마지막 앞뒤로 왔다 갔다 롤링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다 정강이를 올려놓으실게요. 무릎뼈 주심하시고그 상태로 롤링 앞뒤로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앞뒤의 간격이 조금 커져도 괜찮겠죠? 발목까지만 더 넘어가면 뼈 아프실 수 있으니까 앞뒤로 부드럽게 롤링 하시면서 한쪽으로 체중을 기울여서 한쪽 면면에 정강이를 자극해 주셔도 좋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폼롤러를 엉덩이와 종아리 사이에 끼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렇죠. 회원님들의 체중을 이용해서 폼롤러를 지그시 눌러주시고 그렇죠. 종아리, 종아리 아래 발목 있는 부분을 지그시 자극을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체중 움직이시면서 자극 주셔도 좋아요. 그렇죠. 그대로 가운데 산숨 흐 잘하셨어요.